글로벌 생활용품 기업 P&G n 치아 미백제 매출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새로운 치아 미백제 상품을 개발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겠는데요. 무슨 좋은 아이디어 없을까요? 특허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해보는 건 어때? 특허 정보 데이터베이스요? 그런데 특허 정보 데이터베이스는 정보가 엄청 많을 텐데 검색을 뭐라고 해야 하죠? 치아 미백제니까 치아를 하얗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검색하면 뭐라도 나오지 않을까요? 음, 너무 뻔한 내용밖에 없네요 이렇게 검색해서는 안 나오겠는데요 검색 방법을 바꿔보자 자,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기존 치아 미백제의 문제점이 정확히 뭐지? 아무래도 트레이를 오랫동안 입에 물고 있어야 한다는 게 가장 불편한 점이죠 트레이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다른 무언가가 필요하겠네요 그럼 트레이의 역할은 정확히 뭐지? 치아를 하얗게 만든다? 그것보다 실제로 트레이가 하는 역할은 치아에 치아 미백제가 꾸준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바로 그거네요 어떻게 하면 치아 미백제가 치아에 꾸준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그러면 검색 방법을 이렇게 바꿔보자 약재를 인체 표면에 오래도록 머무르게 하는 방법 아, 니코틴 패치? 패치? 이거 괜찮은데? 니코틴 패치는 니코틴이나 흡연 억제제와 같은 약재를 담은 접착 패치를 피부에 붙이면 약재가 서서히 방출되어 흡연 억제를 가능하게 하는 제품인데요 P&G는 n 이렇게 기술 정보를 검색하여 찾아낸 니코칭 패치 기능을 치아 미백제에 적용함으로써 치아에 접착하여 치아 미백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치아 미백용 필름 화이트 스트립스를 개발해냈습니다. 화이트 스트립스는 출시된 첫해 1억 3천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고 P&G n 역사상 12번째 빌리언 달러 브랜드로 미백 시장 점유율을 45% 달성하며 T&G에 큰 성공을 안겨주었습니다. 바로 정보 검색을 활용해 성공적인 혁신을 이루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수 있습니다. 특허 정보를 제대로 활용하여 다른 기술 분야의 아이디어를 통해 성공적인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피스 방법론의 목적입니다. 오피스의 핵심 개념은 이종 분야 특허 검색을 통해 문제 해결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찾아내는 것으로 창의적 문제 해결 도구인 트리즈를 적극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합니다. 다양한 기법들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대표적인 창의력 문제 해결 도구인 트리즈 오피스는 트리즈의 다양한 방법론 중에서 시스템 도식화 기법을 활용해서 문제의 핵심을 단순화하고 기능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문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분석합니다. 또한 문제 흐름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수평적 사고를 통해 문제에서 도출 가능한 모든 해결책 방향을 도출합니다.